안녕하세요 글리쌤입니다 아, 너 진짜 지독하다 어떻게 그걸 해냈어 여러분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나요 자 저는 마라톤을 뛸 때마다 느낍니다 3 5 k m 지점에서 숨이 가빠서 도저히 더 이상 못갈것 같은 마음이 들때 소위 정신줄 놓지 않으려고 더욱 애를 써요 자, 다시 한번 페이스 조절을 하게 되고 다리에 힘을 주고 휘청이는 상체를 처음 출발 때처럼 다시 세웁니다. 벤치프레스 운동을 하더라도 마지막 무게를 견뎌내고 바로 휴식하는 게 아니라 몇번더 쥐어짜서 횟수를 늘릴 때 근육이 성장을 해요. 자, 힘이 조금 빠지고 한계라 느끼는 첫 지점에서 바로 손을 놓아버리면 어제와 오늘의 나는 항상 똑같은 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항상 손쉬운 것만 하게 되고 빨리 가고만 싶고 과정은 뛰어넘어 버리고 싶고 앞서 나가는 사람은 눈에 보여요. 자, 비슷한 지점만 왔다 갔다 하게 되고 성장이 없다 한탄하며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에 불안해하죠. 자, 그리고 내일이면 다시 침대에 그대로 누워 있습니다. 자, 인생을 항상 지독하고 치열하게 살 필요는 없어요. 자, 하지만 단한번 자신만의 인생 구간을 만들고 싶다면 온갖 것을 쏟아붓는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전생에 걸쳐서 지지부진한 끈기를 이어가는 게 아니라 임팩트 있는 결과에 한번 자신을 갈아 넣어보고 그 도전이 끝나면 다시 한번 푹 쉬었다가 다시 임팩트 있는 도전을 해보는 거죠. 자, 반대로 시간만 죽이는 상황탓 남탓은 끈기를 갉아먹습니다. 자, 모든 사람 모든 것을 챙기고 혹여나 나한테서 이런 것들이 빠져나가지는 않을까 전전긍긍만 하며 자, 정작 자신이 집중해야 할 시간과 내 인생은 조금씩 뒤로 새어나가는 걸 모르고 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야기는 저 또한 이런 인생을 살았던 기간이 있었고 또 그걸 극복해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마음속에 항상 자리잡고 있습니다. 자, 이 영상 또한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 저에게 하는 말이기도 해요 지독한 끈기를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 지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조성하고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상황을 이기지 못하고 상황도 만들어내지 못하면 항상 변수나 돌발 상황에 짓이겨져 살아갑니다 휘둘려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자, 상황을 이기지 못해도 최소한 패대기 처지지 않는 그런 끈기를 장착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